오늘 지장제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내용은 사무량심, 어, 사무량심 많이 듣는 그러한 어, 그 내용인데 네 가지의 무량한 한없는 마음을 내야 된다. 누가 중생이 그래야 궁극적으로 대탈 이고등락 대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과제 숙제. 덕목, 실천 덕목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의 무량한 마음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 또 뭡니까? 생명체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이 사물량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 생명체가 살아가는 세상은 책을 덮고 스님을 봐주세요. 어,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넓고도 넓고 또 많고도 많고 어, 또 다양하고도 다양한 그런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한량없이 펼쳐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삼천대천 어, 세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삼천 대천 세계는 일소천이 아, 천배될 때 일중천이 되고 일중천이 천배되었을 때일 대천이 되고 그럼 일소천은 뭐냐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하계 하나를 일소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은하계의 한 덩어리가 어, 천배 되었을 때 일중천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천배 되었을 때 일대천이 된다. 그래서 삼천대천. 이것은 굳이 뭐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기보다도 이렇게 무량한 다종, 다양한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어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 세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터럭과 같이 아주 작은 존재예요 이 지구가 터럭같이 작은 존재인데 여러분들은 그 터럭 안에 터럭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 터럭 안에 터럭이 중중무진으로 삼천대천세계와 다 연결이 되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터럭에 터럭 어, 소위 미진수 아주 작은 어,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또 고민이나 고통, 아픔 어,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평생에 이 우주만큼이나 크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우주만큼 크게 짊어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고통이 머물면 그 고통이 내 생각을 다 지배하고 내 삶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그 생각 하나가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닉한 겁니다. 내 생각 머무르는 그곳이 극락도 되고 또 지옥도 되고 내 생각 하나가 우주도 되고, 어, 그,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겁니다. 생각이 머무르는 그곳이 내 삶의 전부기 때문에. 게 유심이에요. 오직유자 마음심 마음심자 유식 오직유자 알식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생은 뭐냐면 욕망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이 자리잡으면은 삶을 고통으로 채우게 돼 있는 것이고 이 얘기는 욕망이 끝이 없는 거로 고통이 끝이 없. 삶이 고통으로 점철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고 등락 이것이 이제 열반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다시 간다면은 삼천 대천 세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생들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어, 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은 삼계육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삼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욕계, 무색계, 이거 뒤집어졌네 욕계, 세계, 무색계 이렇게 해야 맞죠? 따라서 한번 해봐요 욕계, 세계 무색개. 큰 단위로 이렇게 남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개는 욕망이 있는 존재들이 태어나는 세상.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욕개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욕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이제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재물욕이나 명예욕이나 기타 등등의 이런 욕망이 전제되면 반드시 욕계 의 세상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있는데 욕망이 제거된 어, 마음을 가진 어, 그러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상,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걸 3계라 그래요. 욕망을 떠난 존재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음 때면 성에 대해서 욕망이 있습니다만 무성의자도 있거든요. 또 성에 대해서 욕망이 있습니다만 수입내들은 성을 초월해서 떠나서 살려고 하고 또 그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망 또 성이 어렵다면은 먹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이 식욕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서 아주 고통스러운데 살을 빼야 되는데 자꾸 손은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의 손이가 그렇게 이제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돌아서면 또 이걸 좀 먹고 밥 먹고 돌아서면 또 저걸 좀 먹고. 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밥은 조금 먹는데 왜 살이 찐다? 참희안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밥은 조금 먹고 다른 걸 많이 먹으니까 그래요. 근데 다른 걸 많이 먹는 걸 생각을 못해 밥만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살이 지고 그걸 빼는데도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욕망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이 식욕도 떠나지 못하는데 스님네들은 식욕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망이 에 이제 그 소멸된 그러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색계라고 그런다. 이 색계. 그러면 이 새끼는 아이고 뭔 재미로 살아 그러는데 아이 태어나 봐. 재미가 쏠쏠해. 역으로 얘기한다면 욕망이 전제된 이 욕계의 세상은 끊임없이 고통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지. 갖고 자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원하고 자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원하는 것이 크면 고통이 클 수밖에 없어요. 갖고 자 하는 것이 매우 거듭되면 고통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이 예, 거세되면 욕망이 제거되면은 그세 개의 세상에서는 아주 평화롭다. 그래서 조선천, 이선천, 선정을 닦았을 때 선의 그 고요한 평화로운 안락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세 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세계가 있는데 선정을 너무 지나치게 닦아서 선정에 안주하고 하염 없이 그 고요한 세상에 빠져드는 그 세계가 있어요. 어, 무색계 사천이라고 어 어쨌든간에 그 세계에는 욕망이 아예 천체가 제거됐겠죠. 그러나 무색계 사천 이렇게 소위 정신적 고요함의 에너지만 남아서 어,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또한 좋지 않아. 왜냐하면 이 또한 과보야, 과보. 따라사세요 과보. 과보라는 것은 과보는 선정을 잘 닦아서 그 보를 받은 것인데 그 보를 받으면 반드시 그것이 다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선정을 하염없이 선정에 취해가지고 산에 취해가지고 하염없이 세월 갈줄 모르고 그 세계에 살다가 그 음 에너지, 그 업력의 에너지가 다하면톡 떨어지는데 톡 떨어지면 다시 또 욕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당이 안돼아 그러니까 그 유한적인 한계가 있는 유통기한이 있는 그러한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계, 새계 무색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스님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잘 살피면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은 두 가지가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정신과 육체, 육체와 정신이 따로 놀수 없듯이 나와 자연, 나와 이 주변 조건이 둘이 아니 고로 따로 놓을 수 없듯이 그러잖아요 내가 존재하려면 먹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아 자야 되고 다 그런 것들이 밖에서 오는 것이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불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고로 삶과 죽음도 둘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즉시 죽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사는 것이고 또 죽음으로서 삶을 얻는 것이고 삶으로서 죽음을 얻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태어나느냐, 어떤 생명체가 살아가는 세계로 태어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지오각이 축생수라, 제일 밑바닥에 등급이 아주 저급한 그런 생명체들이 태어나는 세계에, 지오각이 축생, 이것을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갈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 다 그, 저기, 등기 내 거기다 등기 내 거기다 명패 할지 모르니까. 따라서 하세요. 지옥, 지옥. 아기, 아기, 축생. 축생. 응? 지옥 아기 축생이 아주 제일 그 저급한 그런 곳이고 고통이 따르는 곳이고. 응? 그래서 사막도라. 그래 사막도. 어. 그보다 좀 나은 것이 이제 에 그. 아수라, 수라의 세계, 인간 나게 세계, 천상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지옥은 뭐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한두 것도 없는 것이고, 어, 아귀는 아주 배고픔에 에, 이제 고통받기 때문에 먹을 거 하나 가지고도 아주 다툼이 심한 굶주림의 고통과 다툼이 있는 그러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어, 이, 믿는 사람이 한 두어태고, 안 믿는 사람이 <웃음> 나머지가 돼. 응? 저 기독교인들은 천당, 지옥을 얘기하면 그냥 100% 다 믿고,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그냥,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옥! 지옥! 지옥 그러는데 우리는 잘안 믿어. 우리는 잘안 믿어요. 참큰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전부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게 지옥이다 사는 게 지옥이다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있으면 은 반드시 지옥의 마음은 에, 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엄력대로 그 세계가 펼쳐져서 다음 세계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 개새끼는 개새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고 뱀새끼는 뱀새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다그 과보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지옥이면 나는 지옥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너무 없다. 내가 또, 지옥에 보를 지었다면, 과보를 지었다면, 은 응보, 반드시 받게 돼 있다. 아기도 마찬가지고. 아니,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반찬이 열몇 가지가 나오면, 은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 얘기해요. 깨끗이 먹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옆에서 죽을라 그래 그냥. 어, 왜저 스님은 그렇게 그냥 어, 반찬을 안 댕기고 다 이렇게 하면서 개가 이제 밥그릇 핥듯이 저렇게 핥아가지고 다 이렇게 먹는가. 그럼 본인들도 옆에서 이제 눈치 봐가면서 조금씩 먹고 그래요. 요 요즘은 남기는 게 다반사잖아요. 이? 버리는 게 다반사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빈천보봐도 가난하게 살아 두고 봐 인과가 다른 게 아니여 먹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생명을 저버는 저버리는 행위고 맨날 주둥이로는 방생방생하면서 이게 다 생명 아니여 어. 생명이 희생됐는데 그 희생된 고기함을 알면은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초혼일을 해야지 이걸 함부로 버려 쓰레기를 만들면쓰겠어빈천보봐도빈천보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네. 네, 그래요. 그래도 잘안 되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요. 예,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이런, 이제, 세계에, 과보를 받아서 태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옥, 악이, 축생, 그 외에는 조금 나은 세상이 있죠. 천상낙이 있고, 천상낙을 보면은, 일면은 사천악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활악천, 타와 자제천, 맞지? 예, 이렇게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세 개의 세상이에요. 뭔 얘기냐면은 그 천상 낙에도 욕망을 가진 천신들이 사는 세상이 있고 욕망을 저버린 천신들이 사는 세상이 있고 어 그래서 욕망을 가진 천신들이 사는 세상을 육육천이라 그래. 육은 여섯 천이 있다. 육은 욕망이 있다. 천은 천상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육욕천 신들이지만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들의 세상. 이 세계는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제천 여섯 개란 말이에요. 이걸 육욕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고 욕망을 떠나면 이제 세 개의 그 신들이 살아가는 세상. 무색계의 신들이 살아가는 세상, 어,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돼 있는데, 새께나 무색계는 여러분들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네. 뭐, 알면 좋고, 몰라도 무방하고, 뭐 내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강남 땅에 아파트가 60평이 뭐, 응? 뭐 몇십억을 하는지 알면 뭐요갈 일이 없는데. 응? 평화동 아파트가 몇 평인지를 아는 것이 더 실속 있는 것이지. 응. 언제 살아, 사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실속 있는 것이지. 무슨, 뭐, 강남이나 아니면 저 뉴욕이나, 응? 저기 뭐, 이런 데에서 살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건, 뭐, 그냥 알아도 좋지만은, 굳이 그렇게 알 일이 아니야 어, 어쨌든 간에 그렇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세상만 잘 따지면은, 음, 이렇게 이제, 에 육도가 있고, 육도에서 지옥하기 축생수라 인간나. 천상낙에, 천상낙도 욕망을 가진 천신들이 태어나는,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육 욕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제 본전을 하거나 본전보다 조금 이자가 붙어가 천상낙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 것이냐.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은 어 소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어,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에, 이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은 전부 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상이상관적 관계, 관계, 연기적 관계. 조건 화합, 조건 화합, 조건생, 조건생. 조건멸, 조건멸. 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상이상관적으로 관계에서 존재하고 관계가 다음에는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앞으로, 뒤로, 옆으로, 위에로, 아래로, 과거의 현재, 미래로 온통 다 보더라도 이것에 적용되지 않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이상관적 관계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생명이 존속하려면 주고받는데 선을 주고받아야 돼. 선. 선이 뭐냐면 복을 주고받아야 돼. 복을.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소위 나 외의 조건들이 뒷받침 돼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는 거예요. 공기도 받는 것이고 또 자연에서 오는 것도 받는 것이고 받기만 하면 은 좋다고 할까? 안 좋다고 할까? 부부간에 살아가는데도 어, 이를테면은 각시가 신랑한테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른단 말이요 사랑한다고 애정표현도 하고 엉덩이도 좀 두드려 주고 뽈따구도 자꾸 우리 이쁜 우리 이쁜 신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끼니 때가 되면은 밤 11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더라도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어? 드시라고 하고 이런 애정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악다구리를 하면서 어디서 어? 12시에 기어들어가지고 밥, 차리라, 밥 차리냐고 하냐고 응? 죽을라고 환장을 했냐고 응? 응? 이렇게 이제 악다구니 쓰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받기만 하면 빚이 돼요 받기만 하면 빚이 돼서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은 지옥에게 축생이나 수라로 떨어져요 응? 또 어떤 복을 지었다 하더라도 받기만 한 것이 많다면 은 인간 으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 변지 하천 멸려차 아주 기구한 곳에 태어나요. 매 전쟁이 끝이었거나 재해가 끝이었거나 응? 예, 기아가 끝이었거나 이런 곳에 태어나요. 그 변지 하천 멸려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을 안지야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빛을 안 지어야 되는데 빛을 안 지고 그럼 뭘 지어야 되느냐. 복을 지야돼 복을. 저축을 해야 돼, 저축. 음복이 응. 저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받은 것보다 준게 많으면 복이 돼가지고, 그 복이 인간 이상의 천상나게 태어날 수 있다. 응? 라는 것이고, 그 받은 것보다, 받은 것보다 내가 이제 준게 많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를테면 반대로 내가 이준 것보다 받은 게더 많아요. 그러면은 빚지고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음. 세상이치가 그래. 그러면 스님, 그 세상이치를 누가 만들었냐고, 응? 어? 그 그런 게 물어보면은 세상이치는 하느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세상이치 자연스럽게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인과예요. 인과. 세월의 균형이 있어요. 관계의 균형이 있고, 시, 시공간의 균형이 있단 말이요. 물리적 균형이 있단 말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우리가 자연에서 일테면, 그, 얻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망이 지나쳐가지고, 자연에서 얻어 쓰는 것을 과도하게 마구잡이로 쓰면은, 자연은 다시 우리에게, 그, 불행의 과보를 주게 돼 있단 말이요. 그래서 기후재앙이요. 음식 얘기했지만 음식 있고 옷이고 옷도 한 두어번 입고 다 버려요. 그럼 생각해봐. 이 에너지들이 어디서 왔어요? 이 에너지들은 전부 자연에서 온 것이지 뭐 하느님이 이쁘다고 만들어가지고 뿅 하고 만들어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게 자연에서 온 거요. 이온 것들을 인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염없는 탐욕으로 하염없이 누리면은 그러면은 멸망이 오게 돼 있다. 따라서 욕망은 열, 멸망을 멸망. 자초한다 욕망은 멸망을 자초하게 돼 있어요 욕망은 고통을 자초하고 욕망은 멸망을 자초하게 돼 있다니까 아주 분명해요 전쟁이 왜 있나겠어 욕망 때문에 있나 욕망 때문에 지나친 욕망 음. 그 욕망이라는 건 균형을 깨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일본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나쁜 짓을 해서 지금 이제 일본이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어? 미안한 얘기지만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과부를 받게 돼 있어요 지나친 욕망이야 그 욕망은 뭐냐면 자기만 아는 욕망이야 어? 자, 자기만 아는 욕망 아 부부간에 살아가는데 자기만 아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은 각시가 좋아하겠어요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자식이 좋아하겠어요 기업을 운영하는데 자기만 아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주가 있다면은 노동자가 좋아하겠어요. 어 이쁘다고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면 태모하고 파업하고 그러면 이제 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인과라는 균형이 아주 엄격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과라는 균형이 잡아가게 돼 있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냐면. 러 불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해요. 다르마, 법이라고 하고. 이 인과의 법을 알아서 실천하는 자들을 승이라 그러고. 응? 부처님은 곧 진리요, 진리요. 진리는 곧 부처님이다. 그 진리가 뭐냐면 인과의 법이요. 균형, 조화의 법이요. 응. 그러니까 부처님이 조화롭게 소위 균형을 맞추어서 주고 받는 거있 균형이 딱 맞다. 응? 근데 그것도 이제 주고 받는 것이 움직이는 무상인지라 네가 좀더 주면 거기에 이자 붙어서 나한테 더 온다. 거기서 이자 붙여가지고 또 회항을 하면 은 다시 또 이자 붙여서 온다. 이거이 무상이고 변하고 흐르는 것이고. 그래 보기 중중무진으로 그렇게 계속 가야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이기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사람은 인생이 망쳐지고 그 사회는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다. 이해돼요 안돼요?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막, 응? 뭐냐면은, 근심 걱정을 하고, 어,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끌려갈 것인가, 맨날 공포에 떨고, 이럴 것이 아니고, 잘 치우면 돼, 잘 치우면. 복을 잘 치우면 된다고. 이 복을 잘 짓는 방법이 육바람일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무량한 마음을 내야 된다 해서 사무량시며 하염없는 마음을 끝까지 내면 하염없다는 하염 하염없 것은 하염없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끝없이 마음을 낼수 있는 존재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 남의 고통을 같이 끌어안고 어, 해결하려고 그러고 구제하려는 마음 어, 자비히 같이 기뻐하는 마음 사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이 마음을 무량하게 하염없이 끊임없이 낼수 있는 이 존재가 보살이고, 이 존재가 예, 부처님이고, 이렇게 갔을 때나 또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다 이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하염없이 못 내더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를 내고 둘을 내면 하나를 내고 둘낸 것이 또 에이, 보로 쌓여가지고 과보로. 쌓여가지고, 그, 복의 열매를 거둬들리는 거요? 예 응? 어떤 사람들, 복안 하나, 하나 안 지었겠어? 근데 하나만 가지고 되나? 안 되지. 열 개도 있어야 되고, 백 개도 있어야 되고, 어? 중중무지도 있어야 되죠. 다 사람마다 등급이 있어요. 복의 등급이 있는 거요? 응? 있는 거네?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봐. 내일 내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비이사. 다부량심 하려고 보면 한 두어 시간 더 걸리니까 네 여기 치질 있는 사람이 셋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두 시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선스님 저는 사랑으로 그득찬 존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놈의 사랑이 반드시 어디에 머물러서 대상을 정해놔요 이를테면 우리 보려나부사는 사랑으로 그득찬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를테면은 신랑. 신랑을 너무 좋아해. <웃음> 아주 그냥 그냥 우리 보려나는 신랑을 너무 사랑해. 거기 있어요. 자식. 그리고 조금 남는 거 스님. 거기서 끄셔. <웃음> 거기서 끄셔. 그러면 그것은 안 지은 것보단 백번 천번 낫지만은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이기적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 신랑 내 자식 거기 조금 더 가서 내 부모 또 시부모 거기 조금 더 가서 일가 친척 조금 더 가서 지역사회 조금 더 가서 국가 5200만 국민들 조금 더 가서 70몇덕의 인류 조금 더 가서 생명체까지 조금 더 가서 유정 무정까지 사랑해야 된다. 아이고 내가 우리 신랑 사랑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유정 부정까지 어떻게 돌멩이도 사랑하고 나무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그런다요 생각을 해봐 돌멩이가 여러분들 살리는 거요 화석연료라고 들어봤어 화석연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먹고 입고 심지어 약 이런 전부 다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 돌멩이에서 나온 거예요돌멩이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물론 꼭, 꼭 찍어 돌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갈되면은 우리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는 것은 에너지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에너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유정, 무정이 모두 부처의 성품처럼 고귀한 존재인이 너희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저께 산내를 올라가면은, 우리 총무 스님은 오늘 내가 또 총무 스님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서운해 빠지면 서운해 올라가면 한 3분의 1쯤 올라가면 평평한 데가 있어요 너럭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이 전체가 예를 면 전주 시내가 보이는 확 트인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한참을 기도를 해 허공에 기도를 해 그리고 또 한참 가서 이제 끝에 도달하면 또 이제 허공 보고 또 기도를 해 이 끝에서는 뭐냐면 이제 에그 저기 아미타불 기도를 해 아미타불 기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추원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럼 이제 처음 간 사람들이 뭔 스님이요? 허공에 대고 무당도 아니고 허공에 대고 기도를 한 뒤야 이러고 나중에 나한테 물어봐 응? 그럼 무식한 소리 허덜덜 말어라. 우주삼천대천 세계에 부처님이 많이 계신 곳이 없고 우주삼천대천 세에 진리 아닌 것이 없는데 음, 그러니 허공이 전부 보살이고 부처다 그래서 허공에 대고 허공 자체가 보살이다 허공 자체가 우리를 구제한다 이걸 중생들은 몰라 이 이치를 몰라 그래서 허공장보살이 있어요 보살 이름 중에 음. 허 공이라는 것이 공이라는 것이 색을 낳고 물질을 낳고 물질이 공으로 돌아가고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전부 허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허공을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텅 비어있다 그 법신이 일체 모든 부처님을 나두심으로또 모습을 화연하신다 그것이 이제 천백억 가진 사과모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뭐, 신기가 있어가지고, 홍에다가 저렇게 기도를 하나. 아, 무식한 소리여 무식한 소리여 응? 어? 아이 스님은 무슨 산신의 뭐, 어? 무당도 아니고, 산, 산에다가 기도를 하나. 무식한 소리여 무식한 소리여 우주 만물이 전부 법신체형, 부처님 아닌 것이, 어, 없고, 진리 아닌 것이 없단 말이오. 다 우리를 살리는 존재란 말이오. 응. 음. 그러니까, 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 그, 복을 지어야 돼. 아까 이제, 자, 자, 자는 사랑이라는 것이거든.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이라는 마음도, 이를테면, 자꾸 확대해 나가야 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잘안 되잖아. 확대하라 그랬더니, 캬, 이웃집 남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웃음> 확대하라 확대하라 그랬더니 TV 보고 이 그냥 시스 사람들, 사람들, 확대하라 그랬더니 무슨 람들이 좋아하고, 응? 응? 좋아하고 있어. 들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이 사람들, 이사 사람들, 미로 람들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아니고, 어,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 어려운 것을 확대하는 것은, 그것은 수행이에요, 수행. 다글 숫자 수행이에요. 그 수행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거. 이 수행이 돼야 확대가 돼. 아, 이 부처님 생각하는데, 짜증내고, 화내고, 신랑 보고 막, 응? 어? 그냥, 이인병 뭐 이렇게 하겠나? 부처님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찾고 있는데 신랑 보 이에 인데 관대보다 가자보다관 아니 그저위에속 관대보다 가자보다 이렇게 하겠나? 안 되겠지, 안 하고 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적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어,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가능한 시간을 시간이 남으면이 아니 시간을 내어서. 절이라는 공간으로 와야 돼. 여기는 수행 도량이요. 마음 고치는 도량이요. 팔자 고치는 도량이요. 자꾸 와서 눈코익귀로 보고 듣고 맛보고 해야 돼. 그래야만 바뀌는 거예요. 영가전도 있겠습니다.